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릴 거는요, 백일날인데요. 제가 저번에 이제 검지로 돌리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이번에는 엄지로 돌리는 썸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시죠. 네, 이 기술을 배우시기 전에 혹시라도 뭐 기초편을 보지 않으셨거나 백일레리가 검지를 축으로 도는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배우고 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, 지금부터는 다 배우신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엄지를 축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팔을 돌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감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감길 때 이 손을 잡고 있었던 추를 놓아주세요 놓아주시고 팔을 돌려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추를 잡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별거 없던 트릭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추가 돌아가는지 관찰을 해 주시면 어,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